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그립 레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봐드리는게 아니라 바로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만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립 잡는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자, 아래쪽에서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게 이렇게 쭉 빠지면 안된대요. 어... 맞아요.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립을 롱썸이라고도 부르고 쇼썸이라고도 불러요. 아시다시피 썸은 썸, thumb 이거는 엄지손가락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짧게 땡겨주는 거를 우리가 흔히 쇼썸이라고 부르고 길게 빼주는 거를 롱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릴리스가 잘 안되시는 분들, 롱섬 하세요. 롱섬과 숏섬의 가장 큰 차이라면은 바로 압착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 손가락이, 내 손바닥이, 손이 전부 다 그립에 닿아있냐. 롱섬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쭉 내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립과 손의 압착이 좋아요. 그말 뜻은 왼팔의 힘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뜻이고 그말 뜻은 돌리기가 편해진다는 뜻이라서 클럽을 이렇게 돌려서 보내주는게 편하기 때문에 릴리스가 잘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 공이 왼쪽으로 휘죠? 이렇게 혹은 하체 턴스윙을 하면서 릴리스로 공을 쳐야 되는 분들 롱섬 잡으세요 릴리스가 훨씬 더 쉬워져요 릴리스 안되면서 고 고생이 많이 하시는 분들 롱섬 잡으세요 볼치는게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땡겨 잡는 그립 여기서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땡겨 잡는 그립 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체감이 좋은 스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땡겨 잡으세요 그립을 내가 이렇게 땡겨서 잡게 된다면 손과 그립 간의 압착, 마찰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잔근육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잔근육 사용은 줄어들고 큰 근육 사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몸의 회전으로 공을 치시고 싶으신 분들 땡겨 잡으세요 내가 클럽을 좀더 팔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돌리고 싶다 나는 공을 계속 치는데 슬라이스가 난다. 릴리스를 하라고는 얘기는 듣는데 릴리스가 잘 안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엄지손가락을 쭉 내밀어서 압착을 만들어서 돌려서 잡으세요. 나는 후기 나는게 싫다. 나는 장근육 사용이 싫다. 큰 근육으로 치고 싶다. 당겨서 잡으세요. 엄지손가락을 내맨, 내민다고 절대 나쁜 그립이 아니라 좀더 손을 잘 쓰기 위한 하나의 그립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른손 엄지예요 오른손 엄지는 정말 간단해요. 자, 우리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왼손 방아쇠까지 걸었죠? 물론 이것도 저는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얘 개입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붙여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손 엄지의 경우에도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굳이 V자 이거 안 만들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끝으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떠요 그립이 그립이 떠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는 이 지문 있는 부분 이 지문 있는 부분이 그립을 이렇게 누르게 만들어 주셔야지 오른손이 좀더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클럽이 손에서 돌아가지 않으면서 잡을 수 있어요 자 오른손 엄지 두번째 어디 있어도 돼요 대신에 다른 손가락들하고 만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립에 힘을 뺀다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시는 분들 자 이분들 백스윙 하다보면 여기 힘이 없으니까 밀려서 이 손가락으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채 흔들리는거 클럽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흔들리는게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는 지문 있는 부분으로 눌러 잡아주시고 엄지 위치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V자 안 만들어도 되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 없으니까 다른 손가락들하고 만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은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 그립만 우리가 잘 잡아도 볼을 치는데 한결 편해지면서 좀더 강력한 임팩트를 그리고 좀더 흔들림 없는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볼을 좀더 편하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게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 포즈가 이러고 있으니까 참 웃기네요.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용몬 프로였습니다.